들이 강의를 하시거나 설명을 하실 때 지금 영상처럼 오른쪽 하단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편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우선 설명 자료를 제가 이미지로 파일을 끌어다 놓으시고요. 다음에 제가 설명하는 영상을 끌어다 놓겠습니다. 이미지를 끌어다 놓을 건데요. 제가 스마트 스토어 전용으로 만든 모양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위아래 트랙에다가 같이 놓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동을 해서 두 개가 동시에 보일 수 있도록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제 설명하는 동영상을 부분에 동그랗게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세 번째 트랙이 필요하니까 이 영상을 한번 나갔다 놓고요. 1번 트랙, 2번 트랙은 이미지라서 길게 늘려서 플레이 시간을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시고 영상이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자 얘는 영상을 클릭하시고 도구에서 마스크 디자이너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열리죠 자 여기에서 동그란 모양을 클릭하면 제 얼굴이 동그란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동하시면 옆에가 잘리게 되니까 가운데로 잘 맞추시고요. 잠깐, 살짝. 네, 패턴 반동도 이렇게, 자연이럽게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이게설정게수 있습니다. 일이 여기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여이에서사이즈를 조금 줄이수있이요이사이즈는 이렇게, 이렇이포함이 전체 이상의사이즈게줄어들게이 그러다가 적당한 곳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그런데 화면이 왼쪽에 있고 제가 지금 오른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면을 좌우를 대칭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이 되어있고요. PIP 디자이너에서 이 기능들 중에 아래로 내리시면 자 뒤집기가 있습니다. 체크하시면 한번 체크하니까 위아래로 수집어네요 자, 세물을 열어서 수직, 수평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수평, 수직은 위아래, 수평은 좌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놓으시면 이제 제 얼굴이 왼쪽을 보고 있습니다. 영상과 이미지가 같이 플레이 되고요. 오른쪽 하단에 선생님들 모습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이미지를 넣었지만 여러분들이 영상을 1번 트랙, 이번 트랙이나 1번 트랙이나 2번 트랙에 영상을 끌어다 놓으시면 영상을 보면서 강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 강의를 하시거나 설명회를 진행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포함된 영상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설득력이 높아질 겁니다. 감사합니다.